방금 보신 지질 소화 흡수 이동에 대해서 자 지질 소화 흡수되는 곳이 어디냐 가수분에 되어 가지고 흡수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조합을 해서 원위치 시켰습니다. 어디서? 장세포 속에 활면소포체에서 자 그리고 나서 탄소수가 작은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갈수 있는데 탄소수가 많은 것들은 암죽관을 통해서 흡수되어가지고 림프관을 통해서 쇄골 하대정맥으로 들어가서 혈액과 마주칩니다. 자, 이걸 제가 물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자 지질 소화 흡수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입과 위에서 소화효소가 나온다 그랬어요. 리파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유즙에 많은 짧은 사슬 지방이나 중간사슬 지방을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유습에 의존하는 영아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아는 지금 이와 같이 어른 성인과 달리 아직 소화 흡수력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 위에서 이 리파제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일상식의 지방은 긴 사슬 지방이기 때문에 이 입과 위에 있는 리파제의 분해 작용은 미약합니다. 그래 어린애에게는 영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리파제이다. 그다음 소장에서 소화 위에서 산성 유미즙이 십이지장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세크레틴이 분비되고. 췌장 최장 자극해서 중탄산 나트륨 소듐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 알카리성 분비를 촉진해서 이 산성된 유미즙을 중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당한 알카리성 환경으로 만들어지고요. 나서 이제 짧은 혹은 중간 사슬 지방은 물과 섞입니다. 그러니까 담접 도움 없이도 이렇게 분해가 가능한 형태가 되고요. 특히 소장 점막에 있는 리파제에 의해서 그리세롤 1개, 그 다음 유리 지방산 3개, 유리 지방산 3개로 이제 가수분해 됐습니다. 그리고 긴 사슬 지방들은 이제 12지장에 도달하고, 콜레시스토키닌이 분비되고 담즙, 담낭 수축해서 담즙 분비 촉진되고 췌장 리파제 분비 촉진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담즙이 긴사슬 그러니까 당연히 물과 친화력이 없는 소수성 긴사슬 덩어리를 여러 개 미세 입자로 나누어 췌장 리파제 분해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긴사슬 지방이 가수분해가, 모노그리세라드하고 두 개의 유리 지방산으로 분해돼가지고 자, 분해됩니다. 그 다음, 인지질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 자, 인지질은 최장의 인지질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자, 유리 지방산과 리소 인지질로 분해가 그 다음 음식 중에 우리가 지방산과 결합되어 있는 뭐 콜레스테롤 에스터는 체장에서 분비되는 콜레스테롤 에스터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가지고 유리된 지방산과 콜레스테롤로 가수분해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화가 안된 지방산 분해물이 있겠죠. 그리세롤, 뭐 지방산, 모노, 그리세라더 라이소, 인지질, 코레스테롤, 코레스테롤 자 이런 것들은 담즙과 함께 복합적인 미셀, 작은 말셀을 형성해서 이제 소장, 육모, 상피, 세포까지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담접은 지방유화를 도와주는 소화효소로서 소화효소에 작용을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지방 유화를.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접은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고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이제 필요할 때 공급이 됩니다. 자, 지질을 섭취했을 때 담접을 분비하라, 하라. 자, 이걸 누가? 콜레시스토키니인이 자극을 주므로 이 담접이 소장으로 분비됩니다. 그 다음, 이 담접은 담접산, 자, 글라이신 또는 타우린과 결합해서 담접산염 형태로 이제 운반이 되고 담접색소 주성분은 빌리루빈입니다. 빌리루빈과 그 산화물인 빌리버딘. 이두 가지 있는데 색깔이 노랗죠. 그래서, 자, 이것이 배출이 뭐, 원활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가 황달이 나타나죠. 황달이. 자, 그 다음, 흡수 운반을 살펴볼게요. 자, 흡수는 상피세포 가까이에 이동한 다음, 세포 안팎의 농도차에 의한 단순 확산을 통해 세포 내로 흡수됩니다. 단순 확산입니다. 자 흡수되는데 지방산 길이에 따라 경로가 다르다. 경로가 두 가지 경로다 이 말이에요. 자 짧은 혹은 중간사슬 지방산은 수용성임으로 수용성인 그리세롤과 함께 육모안의 모세혈관으로 들어와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운반된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되고, 자,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 다음, 긴 사슬 지방산이나 인지질이나 코레스테롤,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 육미상포, 상피세포 내에서 긴 사슬 지방산과 다시 결합해서 중성 지방산을 합성합니다. 어디에서? 방금 얘기한 상피 세포 안에 세포 안에 활면 소포체에서 다시 중성 지방으로 만들어진다. 그다음 라이소인지질이나 코레스테롤도 용모상피세포 내에서 다시 지방산과 결합해서 인지질이나 코레스테롤 에스터로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고 나서 자 중성지방 코레스테롤 에스터 다이 물과 친화력이 없어요. 그러면 혈액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친수기와 소수기를 다 가진 인지질, 아포 단백질이 이들 소수성 지방을 둘러싼 뭘? 지단백질 형태의 지단백질 형태 하나인 카이로 마이크론을 만들어가지고, 자, 카이로 마이크론 형태로 육미, 육모, 상피 세포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육모의 유미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림프관과 흉관을 지나 쇄골하 대정맥을 통해서 혈 혈액의 혈액과 마주칩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죠? 그다음. 담즙은 다시 우리가 소화 흡수해서 담즙 대부분은 회장에서 흡수되어 어디에 문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장간 순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된 후에 다시 담즙 만드는 데 재이용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질이 소화 흡수 운반되어 갔습니다. 자, 운반하는데 그 지질 운반을 위해서 자, 지방이 물과 친화력이 없는 소수성이므로 지단백질 형태로 지금 만들어서 수용성 혈액을 따라 운반해야 된다. 지단백질 종류의 이제 지금 얘기하는 종류를 보자. 그 종류가 중성지방 함량이 많을수록 밀도는 작습니다. 당연하죠. 물과 기름, 기름이 가볍죠. 물보다. 근데 기름 양이 많다는 얘기는 밀도는 자꾸 낮아집니다. 중성지방 양이 많다이 얘기는 밀도가 낮아요. 그다음 아포단백질 양이 많을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밀도 차이에서 고밀도지단백질, high density lipoprotein, HDL 가장 밀도 높습니다. 그 다음 로덴스티 리포 프로테인, LDL, 초저밀도, 베리 로덴스티 리포 프로테인, VLDL, 그리고 카이로마이크론 순서로 밀도가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밀도가 이 밀도 차는 어디에서? 아포단백질과 중성지방 함량의 차이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됐고, 지단백질 종류, 자, 여기에서 이거로서 마무리 요점 정리를 합시다. 자, 카이로마이크론, VLDL, 초저밀도 지단백, LDL, 저밀도 지단백, HDL, 고밀도 지단백. 됐습니까? 깔끔하게 정리됐지? 자, 여기에 우선, 뭐 주요 지방 생성 장소 역할 되어 있는데, 역할부터 보자. 자, 카이로마이크론. 자, 음식으로 섭취한 중성 지방을 소장에서 근육 지방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역할을 한다. 그 다음, VLDL. 자, 간에서 합성된 중성 지방입니다. 방금 받는 카이로마이크론은 우리가 식사에서 공급된 중성지방 이걸 여기 외부에서 음식으로 들어왔다 해서 외인성지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외인성, 그 다음 VLDL은 간에서 지방이 합성이 됩니다. 자 간에서 합성된 중성지방, 그 간에서 합성되었기 때문에 몸 안에서 만들어졌다 내인성 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간에서 합성된 중성지방을 어 간으로부터 조직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VLDL이 주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그럼 LDL은 뭐냐? 자 간에서 합성된 중성지방을 조직으로 운반해지는 VLDL이 LDL이 이제 자 식사성이거나 간에서 합성된 뭐 콜레스테롤 뭐 식사 혹은 내인성 이 콜레스테롤 자 여기에 혈중에서 VLDL로부터 LDL이 만들어집니다. 자, 코레스테롤을 조직으로 운반해주고 나서 남는 부분이 LDL입니다 LDL이에요 그 다음 HDL 봅시다 각 조직 세포에서 사용하고 남은 코레스테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코레스테롤을 자 HDL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조직에서 사용하고 남은 코레스테롤을 여분의 코레스테롤을 어디 간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자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282페이지에 그림 11의 4에 나와있는 그 부분에 HDL은 언급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고 그 아포지 단백 그 설명을 하면서 조금 복잡해요. 맞죠? 복잡해서 여러분 그거 다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서 자, 이걸 핵심 부분 이걸 보고 아, HDL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 속에 좀 담아 두세요. 자, 이 부분은 자주 자주 시험에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자, 지단백 이동 경로, 그러면서 지금 방금 얘기하는 카이로 마이크론, VLDL, LDL, 그 다음 HDL.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설명했는 앞 핵심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둔 부분이에요. 자, 이 핵심도 지금 안 잡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정말로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자, 핵심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이동 경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지질 이동되는 지단백 부분은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이어서 지질 생리적 기능 나옵니다 자, 중성 지방. 아주 고효율의 에너지 공급원이 될수 있다. 왜? 1g당 9kcal를 내는 농축된 에너지 그원이다. 1g에 9kcal를 낼수 있는 거 어떤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 없잖아. 이게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된다. 이게 문제죠. 그렇죠? 자, 피하, 피부 밑에 그 다음 복강 등의 지방조직에 저장된 체지방은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체지방 비율은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 남자는 약 15% 성인 여자는 약 25% 정도입니다. 남자보다 약 10% 더 많죠. 그렇죠? 여자들도 이렇게 여자들도 춥나 추위 느끼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죠. 있 피하지방도 훨씬 여자들이 많아요. 어때요? 남자만큼 추위를 느끼지는 않죠?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지용성 바이타민이 있습니다. 이거 흡수, 운반을 도와줘야 됩니다. 지용성 바이타민, 뭡니까? ADEK. AD, 바이타민 ADEK. 그 다음, 필수 지방산. 있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 있다면 리노레산 알파리노렌산 요 지금 두 가지만 표현했죠? 그러면 아라키돈산도 필수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 합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시기로 섭취해야 돼요. 자, 어디에서? 아라키돈산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리노레산일까? 리노렌산일까? 아라키돈산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아라키돈산은 리노레산이 오메가6입니다. 맞죠? 리노렌산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오메가3만 만들 삽성을 할수 있습니다. 알파 리노렌산의 EPADHA 만들 수 있습니다. EPA, DHA 자, 리노레산에서는 아라키돈산을 만듭니다. 아라키돈산이 아라키돈산을 오메가3 N우 3 N우 6 N3, 리노렌산, N 혹은 오메가, 오메가6 지방산의 리노레산에서는 아라키돈산을 만들, 합성을 할수 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에서는 EPA, DHA. 많이 들어보셨죠? EPA 뭐 약자입니까? DHA 뭐 약자입니까? 자 합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파 그랬죠? 알파리노렌산이 필수지방산이지 감마리노렌산은 필수지방산 아닙니다. 알파 감마 어떻게 다르냐?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 다음 자 맛, 향미, 포만감을 제공해 줍니다 음식에 맛과 향미를 더해주고 당질이나 단백질에 비해 위에 오래 머무릅니다 위에 오래 머무름으로 포만감을 제공해 줍니다 자 지방, 지질이 어떤 맛을 줍니까? 향미 어떤 향미를 제공해 줍니까? 응? 음? <웃음> 설명 됩니까? <웃음> 먹는 음식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거 설명을 하도 할수 있도록 해야지. 영양 전공이 설명해 줄수 있지. 조리 전공이 설명이 되겠나? 여러분 설명 안 되면은. 누가 설명해 주노? 자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음식을 먹어보니까 음식이 참 담백하다 이런 말을 쓰죠 담백하다 담백 어떤, 어떤 맛이 담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줘. 나는 담백하다는 걸 이렇게 이럴 때 담백하다. 이 용어 많이 쓰죠? 뭐와 관계될까요? 탄수화물과 당과 관계될까? 단백질과 주로 관계될까? 지방과 주로 연관이 깊을까? 지방과 연관이 깊다는 건 에,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어떤 게 담백하다 그런 뜻이냐 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과제로 남겨두고 그 다음 체온유지 및 생체기관 보호 역할을 합니다. 자, 피하지방 아까 얘기했죠. 단열재로 외기의 체온 손실을 막고 유방, 난소, 심장, 신장, 폐등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다음 인지질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었습니다. 자, 인지질 특히 세포막의 인지질 특히 레시틴의 이중 구조,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얘기. 이중 막은 아니잖아, 맞죠? 혼동하지 마세요. 자, 레시틴의 친수기는 세포막의 표면에 있으면서 혈액과 접하고 레시틴 소수기는 세포막 내부로 향하고 있다. 인지질 이중막 구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인지질은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자, 인지질 지방산은 소수성 성질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인상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친수성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성과 친수성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쪽성, 양친매성이기 때문에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인지질 많이 대표적인 거 우리가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 많이 활용하잖아 유화제로. 뭐 만들 때? 마요네즈 만들 때. 그죠? 그다음 인지질 구조. 자 이거는 그냥 보시고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인지질과 함께 세포막을 이루며 특히 특히 뇌 신경 조직, 간, 신장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담즙산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래서 담접산 합성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 다음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테, 테스토스테론, 그다음 부심피질 호르몬의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알도스테론, 여기에 합성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 D 만드는 전구체. 자, 자외선에 의해서 바이타민 D3가 되는 세번데 하이드로 코레스테롤을 합성하는 바이타민 D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레스테롤 무조건 다 나쁘다 이거 아니죠? 없으면 어떻게 될까? 코, 큰일 나지? 그 다음 필수 지방산. 자, 여기 나오네. 인체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이나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여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이다. 자, 오메가6 지방산인 리노레산과 아라키돈산. 그 다음,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노렌산이 필수 지방산이다.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리노레산으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키돈산은 필수 지방산이 아니다. 이렇게 빼자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몸에 필요한 양만큼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꼭 섭취해야 된다. 그것도 필수 지방산이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필수지방산 두 종류만 쓰세요 한다면 리노레산과 알파리노렌산 세 가지 쓰세요 한다면 아라키돈산까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지방산은 피부기능유지에 필수적으로 결핍시 건조하고 뭐 벗겨지는 자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세포막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한다.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레시틴의 2번 탄소에 필수 지방산이 있을 때 세포막 유동성이 가능하다. 그 두뇌발달 시각기능 유지, 자, 뇌의 회백질이나 막막에는 구성 지방산의 50% 이상이 DHA입니다. 그래서 알파리노렌산으로부터 체내 합성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다. DHA. 그래서 두뇌 발달, 인지 기능, 학습 능력 및 시각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뭐 DHA, DHA 많이 얘기하죠. 뭐 기능성 식품으로도. 그다음. 아이코사노이드, 아이코사노이드 전구체. 자. 탄소수 20개짜리를 우리가 아이코사노이드 그런데 아이코사노이드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2번 탄소에 위치한 자 지방산 탄소수가 20개인 지방산 자인 EPA나 아라키돈산으로부터 합성된 물질이다 자 아이코사노이드 어디에서 EPA 아라키돈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작용 부위와 가까운 조직에서 생성되어 짧은 기간 동안 작용하고 나서 분해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아이코사노이드 전구체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리노레산, 아라키돈산 오메가3 지방산의 리노렌산 EPA. 자, EPA. 그 다음, 나온 것이 프로스타그란딘 PG. 그 다음, 트롬복산 TXA. 프로스타사이클린 PGI. 류코트리엔 LT.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트롬복사는 어디 혈액 응고, 혈전 형성 촉진, 혈관 수축 기능이 있고 프로스타 사이클린은 반대로 항혈전, 항혈액 응응지, 음, 혈관 확장 작용이 있다. 특히 EPA는 혈전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 EPA. 아까 DHA 얘기가 나왔고 EPA가 지금 혈전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알파리노렌산이나 EPA에서 생성된 오메가3 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 역할이 자 리노레산이나 아라키돈산에서 생성된 오메가 6 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 역할보다 인체에 좀더 유익한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충 부분에 방금 얘기한 부분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다음. 혈중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자, 조직에서 방출된 유리콜레스테롤은 HDL을 구성하는 인지질 베타위치에 다불포화 어, 지방산에 결합되어서 간으로 운반된 후에 가담즙산으로 전환돼서 십이지장으로 분비한다. 코레스테롤 재이용 얘기입니다. 그다음 일부 담즙산은 대변을 통해서 소화 흡수 안 되는 부분은 대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설되는데 이 경로가 콜레스테롤의 배설 이 경로가 배설 경로가 콜레스테롤의 주요 배설 경로이다. 자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모자라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가면 여러분들